아... 안녕! 나 4일만에 씻음 내가 4일만에 씻어서 배풍이도 신났어 <웃음> 호라 왜 이렇게 신났어? 엄마 씻은 게 그렇게 신나? 오 엄마한테 좋은 냄새나 딸투야 <웃음> 엄마 씻었죠? 어때? 어트야 <웃음> 엄마 씻었다! 어때? 4일만에 씻었어? <웃음> 엄마 씻은 걸 그렇게 신기해? 신기해 할 일이야? 엄마. <웃음> 야 엄마.. 엄마 씻은 거 신기해? <웃음> 어 엄마 씻었다! 어! 어세상이 엄마 씻었다! 얘들 반응이 좋네 자주 씻어야겠다 오. 강아지들한테 왕따 안 당하는 법 목욕하기 오! 따뜻 엄마 씻었어! 이따뜻가 나한테 온다! 아 귀여워 씻었더니 그럼 그동안 내가 냄새나서 나한테 안온 거야? 엄마 머리 냄새도 맡아봐봐 엄마 머리 no. 냄새 아투야 응. 어, 머리는 좋아, 타봐봐. 아, 야 봐봐. 응. 응. 응. 오. 아 뽀뽀도 해줬다, 우리 타투가. 엄마 씻었다고 뽀뽀도 해줬어. 오구 이뻐라. 오구 이뻐, 엄마 좋아. 머리 좀 말려야겠다. 아, 아 머리가 deleg 게요 어! 아, 머리 금방 말랐다 이렇게 하니까 꿀팁! 됐다 <목소리> <목소리> 이야! 머리! 엄마 뿌리발리! <목소리> 아, 어지러워! 이렇게 하면 머리가 빨리말라요왜이어지지이상하네왜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이렇게? 어. 그까